지금 뭐 하세요? <웃음> 이거,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안 돼. 이거 누구 이거 안 돼. 이안 돼. 이거 안 돼. 이 이거 안 돼. 이거 이거 안 돼. 거 이거 <웃음> 있다. 놀지 마세요. 너도 예쁜 옷입 너도 지금 예쁜 옷 입었어. 엄마 며칠 전에 이런거 샀었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파김치 한번 해봤었잖아 응. 엄마 내가 해줄래응 혜민은 이걸로 응. 어, 나도 했다 이걸 또. 깍응 이걸로 할거야? 왜?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너떨어뜨렸던거지 어. 괜찮아, 괜찮아? 식탁 엄마 깨까지 닦았어 얼, 어차피 우리 재미니까 괜찮아? 어, 어차피 너 입으로 들어갈거야 <웃음> <웃음> 하나 먹어봐 생으로 먹어도 돼 그래? 응 어, 먹어봐 그래? 아 진짜. 먹어봐 어 진짜 <웃음> 응. 음... 이상해 나는 안 먹을래. 난 김치 다 만들었기 때문 그래. 어, 난나 다른데 레시피에서 부추로 봤는데 쪽파인가 음, 봐. 음. 어떻게 그러면? 이거라도 넣어. 어? 이거 넣어도 맛있을 거야. 응 음. 부추가 몸에 되게 좋거든. 맞아. 이제 내가 넣을게. 잠깐만. 넣. 네, 네. 먼저 붙여요? 예뻐요, 예뻐요. 쭈멜 어, 맞아. 주문. 여기, 어. 쭈멜쭈멜. 드고 드고 드고 드고 쭈구쭈구먹구래먹쭈래 음, 음, 맛있 너무 맛있어? 안 아, 매워? 엄마 맞는 어... 거야맞 어... 응? 엄마 보리야 남겨도 돼. 남겨도 돼 남겨도 되는 거야? 어 남기면 엄마가 먹게 남기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알겠어요 <웃음> 맛 어때? 어 응. 맛있어? 진짜 맛있어. <웃음> 진짜 맛있어? 아직 애기네 내 애기 아니거든 언니거든 너가 왜 언니야? 넌내 살이니까 언니한테 애기지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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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나? <웃음> 안뜯었는데근 안 윤서가 뜯은, 뜯은 게좀 아프거든 뜯은 게좀 아파서 울거 같아 아 윤서가? 어 언제 그랬었어? 엄마 기억 안 나는데? 아니 윤서랑지할때 그네타는 싸우다가 아! 음. 그건 뜯은 게 아니야, 부딪혀서 아 벌써 울었었지 그때, 그걸 기억하고 있네 그럴 때 일으켰을 때저 깨끗을 뻔어응 맞아 맞아, 혀도 깨물을야 나.. 나 손했단 나 씹고 됐네 이빨 부서시.. <웃음> 이빨, 이빨 부서지진 않아 내 이빨 깨지.. 질아 <웃음> 그러진 않았을거야 음, 원래는 어, 어디에 어 스텝이 부딪히면 음. 원래 이 이빨 빠져 오 그러니까 조심해야돼 그래서 살살 어, 부딪히건 괜찮은데 조심해야돼 그.. 엄마 옛날에 앞니 빠져가지고 앞니빨이 하나 없어가지고 사탕을 끼워놓고 지냈었어. 메모난 사탕. <웃음> 웃기다. 엄마, 엄 근데 너무 웃기다. 아린 <웃음> 이빨 빠지면 옥수수를 깨놓기도 하고. <웃음> <웃음> 웃기다. 웃기 엄마. 웃기다. 근데 잘안 씹어질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주스만 먹고 죽만 먹어야지. 그러면 재수가 여기 구멍을 상해서 어. 들어, 다해 들어가야 그러면 세 옥수수로 다시 껴야지 <웃음> <웃음> <웃기다>. 응. 응. <웃음> 근데 치과에 가서 끼는 거 먹거든? 응. 끼는 거뭐 사서 껴도 돼나 어? 아, 치과야 치과 나 치과 안 갔어 근데 아프잖아 나 치... 안 가도, 치과 안 갔어 어 치과 가야되는데 치과 어? 어? 엄마 곤백. 치아 검사 안 받은 지 1년 된거 같은데 엄마, 1년. 아니야! 거? 받은 적한번 있어! 아, 엄마, 그 1년 좀안 되네? 안 치루리 안 해? 어? 치루리 안 해? 아니 치료하지 치료 치 이빨 한번 뽑았다가 아 괜찮나? 근데 다시 껴놓고 하지 음, 치료 아니야 그냥 이거 이빨 빼지 않고 그냥 아 하고 몰로 어장 거울로 보고 잘했다고 하면 이빨 꼽지 않아. 응. 이렇게 한 거야. 아 근데 오빠? 테리는 지금 4 살이잖아. 그러니까 치료를 잘볼 수가 없어. 아, 튀어, 그래서 튀어, 튀어, 튀어! <웃음> 어 치료 안 해. 치료 안 하고 그냥 앞니빨 한번 뽑아가지고 잇몸이 괜찮나 아내가안 썩었나 본날 다시 껴놔 맞아 맞아. 나안 해줄 <웃음>